저희가 활동하는 지식인에서 질문 빈도수가 가장 많은 내용이 까르띠에 러브 컬렉션 정가품 문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제품 정가품 구분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러브 컬렉션 정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사진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올려 주셨고요 마감이라던가 러버로고의 디테일이라던가 폴리싱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제 눈으로 봐서는 정품 퀄리티인데요 역시나 답변을 단 분도 정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가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경우인 외부 디테일이 정교한 제품입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왔었던 문이었는데요 느낌은 이게 정품이라고 보이는데 사진이 딸랑 저거 한 장입니다 답변드리고 추가로 사진을 요청했는데 추가 사진 업로드를 안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느낌이 정품 같아도 저는 뭐 가품이거나 알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가품이 존재하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 전면부 디테일 한번 볼까요 그 상태가 훌륭합니다 일단은 러브로그의 퀄리티가 좋고요 그 옆에 스톤 세팅을 보면 베젤 두께가 균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정품과 디테일이 유사합니다. 그런데 안쪽면을 보면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. 마감이 허술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. 군데군데 기포가 너무 많아요. 거기다가 그 시리얼 부분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폴리싱 연마 흔적이 있고 스톤 세팅의 육각 막구멍 그 디테일도 정품하고는 차이점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품이고요. 이건 제조 공정 자체를 정품과 흡사하게 진행을 했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 마감이 조금 허술한 그런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들은 보통 한국에서 제조가 된제품들이 가능성이 있고요. 가품이지만 소재 자체는 금인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는 그 특정 시리얼이 각인된 제품군입니다. 가장 판단이 쉽고 저렴하게 팔아서 인지 문의가 가장 많기도 한 제품군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이 CRD094835 인데요 이 번호 그대로 구글링 해보면 동일 시리얼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뭐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IP6688-52833A 같은 시리얼도 많이 보이고요 해외 사이트에는 이 시리얼들이 가품이라고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양산형으로 동일 시리얼을 찍어 내면서도 보증서라던가 케이스라던가 뭐 구색은 다 맞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을 제외한 구성품이 상이한 경우를 정거품 판단에서는 좀 배제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 제품들은 보통은 해외에서 제조가 된 상품들이고요 주로 중국 제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량 각인도 전혀 뭐 맞지 않아 가지고 금이라고 각인되어 있어도 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러브로고 디테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예시의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좀 사진으로 봐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요. 가장 큰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정면의 러브 로고입니다. 러브 문양이 그냥 단순하게 홈이 파인원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이 아니고요. 디테일을 보면은 여러 기법이 들어간 로고이거든요.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음 여기 그래픽에서 가품을 보면 우측처럼 깊이감이 균일하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것이고요 정품의 경우는 음각이 반달처럼 중앙이 깊게 파이고 측면으로 갈수록 깊이감이 낮아지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은 그 파인 음각 부분 옆부분이 폴리싱이 다 되어 있고 가품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이유는 정품 같은 경우에는 평면형 반지를 선반 같은 공구를 활용해서 그 문양을 기계로 깎아낸 것이고요. 가품의 경우는 이미 그 문양을 새겨진 반지를 주형을 떠서 주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주물로 뜬그 안으로 파인 음각 부위는 폴리싱이 안 되거나 광이 덜 나거나 그런 것이죠. 아, 자, 요약을 해보면 판독은 다음과 같습니다. 뭐, 요세 가지. 경우 잘 숙지한다면 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뭐 정가품은 크게 어렵지 않게 셀프로 감정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